스마일러의 외형적 특징은 웃는 얼굴에 길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눈은 하얀 광채에 섬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체 부위는 투명한 것인지 어둠에 흡수되는 것인지 사람의 눈으로는 식별 불가능하고 에미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스마일러는 빛과 소음에 민감하며 광원을 비추면 돌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스마일러가 돌진해 올것 같다면 바로 그 즉시, 황원이 되는 물체를 멀리 던지고, 스마일러를 내려다보며, 도망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엔티티는, 프라노와 레틀러가 있는데, 스마일러가 방능자를 타깃으로 쫓다가도, 이 둘을 보게 된다면, 방능자는 언샌가 잊어버리고, 고격 대상이 바뀌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스마일러는 대부분의 레벨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최초 발견은 큰 의미가 없으며 보고에 따르면 산채로 잡아먹는 악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마의 미소를 보았다면 그럼 전 여기까지